유튜브 채널에 폭력적인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유튜버가 범죄자라면 유튜브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면 은 경고를 주죠 경고 3번 누적이 되면 은 채널이 아예 정지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채널 정지면 완전 아웃입니다. 채널 정지가 당한 사람이 다시 채널을 만들어도 끝까지 찾아가서 정지를 때립니다. 타 유튜버 분을 비방하다가 채널이 정지된 모 유튜버 분은 채널을 개설할 때마다 정지가 당하여 현재 60번째 채널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정지될 수도 있고 한달 있다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번 정지당한 채널을 다시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채널 정지는 무서운 것이고 그 전에 경고도 되도록이면 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유튜브가 경고당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 프로필 문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채널 프로필을 크몽 같은 사이트에 의뢰를 했는데 이 의뢰를 받은 제작자가 해외에서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유튜버의 확인인데요, 경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작자분이 해외에서 저작권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가차없이 경고를 주었습니다 두번째 행사 저작권 문제인데요 어,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JM 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아이폰 런칭 행사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였는데요 바로 경고를 당하셨습니다 저도 행사를 허락받고 방송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거죠 세번째 채널 이름 저작권 문제입니다 유튜브 하다보면 은 같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버 분이 같은 채널 이름을 만들었는데 경고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외에 같은 채널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고를 당했습니다 네번째인데요. 채널 운영자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나온 사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유튜버가 예전에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은 가차없이 채널이 정지가 됩니다. 두번째는 현재 활동하고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범죄를 일으킨 경우 유튜브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차없이 채널 정지를 내립니다. 경고가 아니라 바로 채널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다섯번째, 타 유튜버를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가벼운 디스는 넘어갈 수 있지만 선을 넘는 디스전은 유튜버가 경고를 줍니다. 두 유튜버가 서로 디스전을 하다가 두 채널이 다 채널 정지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섯번째 사례입니다. 과도한 우출 및 성적 콘텐츠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안되는 콘텐츠들이겠죠. 일곱번째는 증오성 콘텐츠입니다.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 정체성 등 이런 내용으로 증오성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채널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위험한 콘텐츠입니다 유튜브에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유튜브에 채널 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인데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컨텐츠 마찬가지로 경고나 채널 정지가 될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 중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람들간의 폭력이 너무 잔인한 경우에는 채널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회뜨는 영상은 괜찮은데 살아있는 물고기를 기름에 튀기는 영상은 정지가 될수 있어요. 미꾸라지를 튀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군붕어를 튀기는 것은 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열 번째, 내 영상의 광고를 내가 너무 의도적으로 시청할 때입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후에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본인이 본인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채널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하겠냐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을돌려사시는 경우 아마 그렇게 되겠죠 지 열한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콘텐츠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 음악 만화 스포츠 방송 영화 같은 콘텐츠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입었을 경우 유튜브에서 경고를 줍니다 열두번째 인데요 이거 특이한 사례예요 카페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카페에서 저작권 있는 음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될까요 안될까요 제가 최근에 수업을 들었을 때 저작권 있는 노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들려본대요 AI 스피커 같은 거로 들어보면은 인식이 되면은 유튜브 구글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될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은 저작권 있는 음악들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노란 딱지가 붙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채널 경고나 채널 정지 사유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례 중에 유튜브 프로필 저작권 문제와 행사 송출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유튜브 가이드라인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내용들이 제재가 될수 있겠죠. AI가 발전하면 할수록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버 분들도 잘 알고 활동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경고받지 않고 행복한 유튜브 활동 기원합니다.